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이 주정 에탄올 주류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12개 종목이 있고 풍국 무화기부터 뭐 진로 알콜까지 몇개 종목이 안되기 때문에 한번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정 관련주 어, 주, 주요 뉴스 한번 보시면 소주 한병 6,000원, 또 맥주 8,000원으로 인상될 거라는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단주를 시키면 1 5,000원에 육박한다. 그래서 주정값이 지난해에 7.8% 인상을 했지만 올해 다시 또 인사, 인상을 할 예정이라는 이런 좀, 어, 이 주당들에게는 안 좋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주정주의 특징을 보시면 이 공동 판매 제도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홉 개 사의 주정사가 있습니다 이 주정을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에이 주정을 공동 이제 구매를 합니다 얘가 이 대한 주정 판매가 그래서 이 공동 구매한 이 주정을 원료를 이제 주류 회사 또 식품 이라든가 제약회사 등을 판매하는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정 관련 주 주요 관련 주 한번 몇 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국주정이가 어좀 지수가 빠졌지만 좀 버텼던 종목들 한번 보시면 풍국 1.97% 상승을 했습니다. 무학 1.8, 제주 1.6. 그래서 주정주 또 맥주 관련 또어 국순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막걸리 관련된 기업들이죠. 뭐 이런 기업들이 어 대체적으로 지수는 하락했지만 좀 버티는 흐름을 보였고. 또이 풍국이가 시가총액은 천육백억 대입니다. 그리고 무학이나 제주는 어 보시면 이제 실적이 안 찍히는 기업이 있죠. 보해 같은 이런 종목은 실적이 실제 어 찍히지는 않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천육백억, 제주가 팔백억대로 이제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는 시가총액이 가장 낮고 또 펄을 보시면 이제 하이트질로홀딩스가 지주사이기 때문에 뭐 퍼 자체는 낮습니다. PBR도 낮고 얘를 빼면 이제 무하기가 0.35배로 가장 PBR이 낮죠. 그리고 부채 수준은 순당이가 8%대의 낮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소주 1위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롯데칠성이 1조 5천억으로 2위입니다. 얘가 1위, 롯데칠성이 2위 정도에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당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은 이제 롯데칠성이가 어, 12,000원을 벌면서 13배 수준입니다. 어, 그럼 여기에 있는 종목들의 차트와 사업 내용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국주정, 얘는 주류 수소 관련입니다. 시장점유율 3위 기업이죠. 여기 보시면 지분율이 있습니다. 여기 창해가 19, 진로발효가 2위, 풍국이가 3위입니다. 그래서 풍국이 3위고, 얘 같은 경우는 어 매출이 이제 주정도 있지만 음 가스 쪽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선도에너지나 SDG가 수소 가스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이 비율을 보시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정이 약한 37%대 가스 쪽에 오히려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고순도 에탄올은 반도체의 세종공주 사용되고 있고 수소 가스 생산 뭐 가능 업체 중 유일하게 이제 생산 상장한 기업이 풍국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4월 달 2만 원대의 최고가 이후에 한번 크게 이제 날아오고 한번 떨어리고 수소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소 얘기만 나와도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무아딱 좋은데이. 하이트 소주, 부산, 경남, 물산 주류 업체입니다. 지금 얘도 이제 뭐 바닷권에 있었죠. 제주 맥주, 밀 맥주 관련 주죠. 얘도 뭐 사월 이후에 대부분 다 주정주들이 4월달 최고가 이후에 작년 4월 이후는 계속 이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롯데 처음처럼 클라우드 대표 칠성사이다가 있죠 탄산 쪽에 얘는 이제 고점이 5월달에 최고가였습니다 작년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MH 에탄올 얘는 뭐 바닥권에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국순당 막걸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뭐이렇 대부분 부정주4월달 최고가였죠. 타이트진로홀딩스 지주사고 얘도 보시면 뭐 사월입니다. 거의 주정주들 흐름이 한 종목 움직이면 같이 대부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슷한 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알폴 얘는 이제 초산부틸, 초산에틸 같은 석유화학부터 또 정밀화학 소재 주정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주정업체와는 움직임이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4월 달 얘도 이제 최고가 수준이 박스권 안에서 9,000원과 13,000원대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이고 창의 탄올 얘는 이제 주정점이율2입니다 아직도 이제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소주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어, 얘도 뭐 5월달 지금 5월달에서 더 이상 이제 3만 8천 원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그대로 계속 꺾였어. 얘가 2만 3천 원대에서 뭐 반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고개를 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 고해 양주 전남 기반 어, 주류 업체입니다. 지금 뭐. 바닥을 600원대에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저점이 한번 다져졌던 뭐 보혜약조, 진로 발효, 뭐 알콜용 소독제, 도 주정 2위입니다. 얘는 뭐 계속 전 고점 부분에서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신저가까지 찍고 있는 종목이 진로 발효입니다. 낙폭은 이제 상당히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